i 버려 이거 i 이런 거 하면 동 나와요 여기서 죽은 나와 옆에 있어이오 진짜로. 그렇지? 이거 죽은 거 맞지? 아니 이대로 그냥 갖다 놓고 안 바래? 그래. 다음 봐. 밥도 나오는 거죠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걸 언제 아니지 밥도 나 메시지가 있고 되게 이건 뭐야? 이거 안에 있었나? gently tap the s 데 <목소리> <목소리> h e o Thank you. <웃음> 무서워! 안전한거 맞지? <웃음> <웃음> 숨 쉬지마 <웃음> 잘못쉬다고 <맞췄다고? 웃음> <웃음> <Thank you. 웃음> 왔잖아. 안왔어 왔네. <웃음> 어, 봤겠지. <웃음> 어, 앉아. 지금 안에 앉아? <웃음> 뭐 마실 거마 건데? 난 당연히 아메지. <웃음> 여기 원래 인리어했쁜데 그 아, 여기 그 사치가 있다. 아쉽다. 그걸하는것도 좋아. 아니, 근데 진짜 치사이랑아자랑 높게 아프거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o 이 o 그치. 그냥 저 철수 저거 배워달라고 했 Thank you. I s 거 p o t 아니 포크. 항상 하먹었면 와! 와! 깜짝 놀랐어. 치즈가 아니었어? 진짜 맛있어. 인형 아니야, 인형?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? 거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 인형 거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거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거거 응? 들어어래 네. 응. 응내 스타일이야 이 신발도 귀엽다 더로 네. 그 네. 되게 귀지지 응. 루벨 아니야? 너무 귀여데 하이 신발 진짜 큰 거야 너무, 너무 귀엽다 저 양말 뭐야? 신기기나 해? 어? 음. 잘 어울려 음. 너무 예쁜데? 다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이거 거? 거야? 여기 꺼야? 여기 꺼네? 여기 꺼야? 엄청 어, 가볍다 근데 근데 예쁘다 그치? 귀여워 그거 줄산다 너무 줄샌드 저거? 야. <웃음> 색깔이, 색깔이. <웃음> 집 같은데? 우와 여기 멕시코인데? 네, 네. 여기 멕시코야. 뉴욕인데 지금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. 시 언니만 먹고 싶다. 야야. 워즐. 아, I like it. 꼬목꼬 귀엽다. 귀엽다 아, 귀엽다. 나 이런 거 사겼어, 내가 그랬거나너 이런 거사놓어 내가 3 0 0불데 어, 냄새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냄새 어, 오! 남가야. 좋다 좋다, 좋다, 그치? 좋다. 머그 사라 머그 어 I'll check downstairs. Okay. Yeah, give me one you 이건 안 파나? 안 하다. 아, 이거 판다고 그래? 안 판다니까? <웃음> 데코지 이거는. 그니까 약간 이것만 보면 런던이야. 아예 베를린 아 김치 넣는 거 아니야? 라멘 먹을 때 어쩐다 아, 이렇게 돌려서 먹고 건더기 먹고 양보는 순간 우와 오이랑 비닐을 이렇게 <웃음> 담을 수 있어. 이게 쓰레기 아니야? 쓰레기 정신병 먹는 거같 너무 모여서 거 <봐. 웃음> 이제 었어 이렇게... 이거 어때? 시간에 음. 느리게 먹다언니거 아니야 이거 커? 아니야 그니 아니, 약간 브랜드 컬이은 살아있어서 그 뚜껑이 더 높은데 웨이스 폴슨 전등이다 이거 봐아 이거 진짜 귀엽다 색깔 아, 부동색 안 좋아하는데 귀엽네 지금 음. 나름 단계가 있어 엄청 다르다이 진짜... 색이 더 예쁘다 근데 나는 초사야 되는데 섹시이키 네. 언니 이거 초첩이나 네. 아야 어, 이거 사줘라 어 있었겠지 있었겠지 <웃음> 있을 거 같아 이건 좀 그래 떡따이들어한지 보면서 나 이제 따로 놀는데? 아냐 그치 거기 가봐 어디 여쭤봐 여기야? 아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여기 어, 이런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놓는 오빠 진짜 근데 잡스러운 게 많아 가지고 다 좋아할 것 같아. 되게 인상 지각 난다. 인스인스피고 있네. 어디 야어 저거. 야나 하나 먹어 본다. 나 먹어도 먹지않을 야. 뭐야? 맛있게 먹어요.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부족해 가지고 는 Oh, oh, o uh o -huh. Just g i e me a d r So you can meet me. Somebody ask me. It's just i n e me a b r Wow! w h e c o l o r i so good! Wow! Yeah. Wow! Wow! Wow! Wow! Wow! Wow! Wow! Wow! w w Wow! milk, o w Wow! w o e Wow! Wow! Wow! Wow! Wow! w And uh, which one? Jelly or a basket? Every bag or t h same bag? Separate bags. Pie is so easy. Wow. 진짜 모든 새 종류는 다 있어 지금